안녕하십니까 치우가됩니다 슬레이트를 치다가 손바닥이 아파가지고 자 오늘 영상은 공구 간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하다 보면 흔하게 겪는 일들 중에 하나죠 음, 특히나 외경 공구는 그렇게 크게 간섭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경 공구가 들어갈 때 간섭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코드절미하고 치흑업과 함께 그 조치 내용을 공부하러 가시죠 출발! 오늘 공구 간섭이 발생한 기계는 현밀 기계입니다 물론 이번 제품은 현밀 기능을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어, 단순하게 그냥 선사 가공만 하는 제품인데 그 전에 현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구 세팅을 바꿔놨었어요 그런데 이번 제품을 하려다 보니까 그 공구들이 간섭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럼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여기 좀긴 쪼를 사용해야 될 제품이고요. 그 다음에 50mm 유드릴, 센터드릴, 내경 황정삭 공구, 그 다음에 외경 공구 두 개가 뽑혀 있습니다. 유드릴로 구멍을 뚫고 내경 황정삭이나 센터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쪼에 유드릴이 간섭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할 작업은 여기 있는 센터 들을저 반대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체할 위치의 공구를 뺄 겁니다 회전공부는 일단 볼트를 풀어놓고 터렛에서 탈거하기 전에 주변에 기립고등을 제대로 좀 빼주셔야 돼요. 딱 빼시면,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막으고그다 그 부분들은 최대한 유물질에 안 들어가게. 그래서 어, 위치를 바꿨어요 저기 보시면 센터 들을 바꿨잖아요 센터 들을 바꾸게 되면 어, X 값이라든가 Z Z값, 값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X 값은 위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손대지 않았던 저기 얘하고 저기 센터하고 두 개를 바꿀 거예요 왜냐면 블럭을 옮겨도 내경공구는 X값을, Z값을, 이두 가지 값을 다 찍어주다 보니까 이 블럭의 위치 공차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센터 드릴은 Z값은 제어가 돼도 X값은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센터 드릴과 내경공구의 위치를 바꿔줄 겁니다. 작동을 할건데 음. 수걸로 깎아야돼서이 공기를 사용할겁니다 뒷쪽으로는 음. 15mm 음. 이하로 붙 나오게 잡아놔 음. 이 위에를 조이든지 밑에를 조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음. 다뭐 자기 편한대로 하시면 돼요 조이는게좀더 수월하다고 해야 되나?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게 더 익숙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우편을 조이고 있습니다. 산업 가다가 이 구멍 나자마자 다 꼽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일단 다 꼽아주면 좋긴 하겠죠? 근데 이렇게 튀겨만 꼽아도 뭐, 사용하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을 못 느꼈습니다. 요들이나 티지를 이런 길이를 쓸 경우에는 6킬 담았거든요. 그거는왜냐면 절삭유 절삭이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세팅을 다 했고요. 여기 이 공구로 이쪽에 뇌경을 깎을 거예요 한 번. 그래서 이뇌경 길이하고 이 공구의 길이하고 그 길이를 확인을 해서 깎으시면 되는데. 그 밑에 보시면 싱크 공구가 있잖아요 이 공구하고 간속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얘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빼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할 겁니다 됐어? 다시 다시 다시 다시? 어, 좀더 좀더 자연스럽게 아니면 올려서? 좀 자연스럽게 해야지 아, 좀 자연스럽게? 어. 你这么走走走瞧加啊加